m e r 리 y c 스 r i s 사 m 아직 크 e r r y Christmas! m e 을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거 알죠? e r r y c h r i 지 t m a s m e r r 어요 왕창 i s t m 999 e r r y c h 9 9어 t m a 999 r r y c h r 999, 그리고 뽑는데 999. 이거를 이거 한번 게임해보도록 하죠 한 번도 안해봤을 것 같잖아 아무도 하지 않는 컨텐츠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상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백나른이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음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자 산타 할아버지 출동! 좋았어 내 캐릭터는 선물 상자다 지금은 못 뽑지 자 일단 여러분들 조금만 버텨주세요 네 우리 선물 상자의 위력을 이따 보여줄 터이니 여러분들은 할수 있어 화이팅 여러분들 화이팅 내가 이 선물 상자를 한번 뽑아볼게 어 이거 우리 근데 잡을 수 있지? 어 죽었다 좀만 버텨 좀만 999니까 아마 2라운드 끝나면 뽑을 수 있을거야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공방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트롤이에요 네 저는 저는 시청자분들과 vrp방에서 하는거예요 제가 이거 하는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과 vrp방에서 하는거지 어, 여러분들 이거 공방에서 하시면 욕먹어요 자 좋아 좋아 선물상자 공격 안하던데 뭐 해봤어? 왜..왜..왜 왜, 왜 이런 기술을 하신거지? 좋았어 좀만 더 버텨 오케이! 선물 상자! <웃음> 어? 못넣는데어 <웃음> 아무데도 못넣는데 선물 상자? 잠깐만 있는 곳이 있을거야 선물상자야 아! 아, 선물 상자야. 아! <웃음> 오, 낮았다 오, 낮았다 낮았다 낮았다 낮았다 낮았다 오, 오, 왜다 빨개색으로 떠가지고 안나져가지고요 여기 살짝 걸치면 놓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이렇게 놓을 수 있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어 이쪽엔 아무것도 안나지네 좋아 걱정하지마요 우리 선물상자 위력을 보여줄테니까 형, 미오크넌 우리 선물상자한테 잽도 안돼 우리 선물상자가 엄청나게 강하거든 데미지 보여 999야 때리기만 한다면 어오 뭐야 오오 오? 여기서 빵을 비켜봐요 비켜봐 비켜봐 뭐야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안 보여 안 보여 비켜 비켜 빨리 비켜줘 나 이거 불거야 우와 뭐야 기어포스? 헉, 기어포스가 있어?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뭐야? 오늘 조합은 최상위 캐릭터들의 조합인가? 와 기어포스 일단 루피 기어포스랑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미호크 오 그리고 우리 베지터 초상이한 베지터 5성 그리고 선물상자 짜잔 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강해보이는 선물상자예요 가봐도 강해 보이는 선물 상자예요. 지금부터 이 길은 산타 로드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지금부터 이 길은 선물 상자 산타 로드입니다. 자, 산타 로드 완성! 와, 와 산타 로드, 와, 와 봤을 때는 엄청 강해 보여. 야 뭐야 루피 고무고무총 날리네. 우와 우와 루피 뭐야 대박이다. 그리고 베스터도 진짜 센것 같은데. 야 근데 루피가 자꾸 베스터 머리 뚫어. 얼야 루피가 자꾸 베스터 머리 때리는데. 베스터 아파해서 싸우는 것 같아. 내가 볼때 베지터가 아파서 초사이된것 같아. 음. 이 캐릭터 뭐지? 데미지가 0인데? 핫! 데미지 0! 내 캐릭터를 봐. 데미지가 999야. 엄청나지. 와 미호크 출동! 야 검술 지금 현재 제일 강한 캐릭터가 미호크죠? 음. 제일 강력한 캐릭터. 칼을 뽑을 때도 썩소를 짓고. 칼을 갖고 안 뽑을 때도 썩소리 짚고 있는 미호크지. 자, 와, 최강력 캐릭터들 3종이 모였네. 미호크, 기어포스, 그리고 베지터. 마지막 하나! 선배상자! 짜잔! 지금까지 넣은 데미지 형 거라. 선물상자로드 돈 쓸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쓰자 상자로드 어? 왜못 놓치다? 더? 어? 더안 놔줘 아 8개가 3대구나 크리스마스 선물상자들자 <웃음> 지금부터 여러분들 여기를 우리 크리스마스 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우! 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종이 울려서 장담 맞추니 긴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헤이! 할게 없다. 와, 산타! 호호호! 우리 우리 우리 꼬꼬마 친구들 선물 필요한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아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게요 선물 필요한 거 얘기해봐요 음 우리 꼬꼬마 친구들 선물 선물 갖고 싶었던 거 닌텐도 스위치요 100평짜리 집음 오호 이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이선물안 주잖아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모두 울면서 태어났죠? 선물 없습니다 태어날 때 울었잖아 태어날 때 울었잖아 안 태어 안 울면서 태어나면 그거 여러분들 위험해요 그거 위험한 거야 어... 그거 위험한 거야 병, 병원가 어... 여러분들 태어날 때 모두 우? 음 울면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물은 모두 제 겁니다 우! 아 근데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크리스마스 때로벅스 뿌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음 크리스마스 때뭐 할지 생각 중이에요 이게 진정 산타 할아버지 맥날은 진정 산타 할아버지 백날은 좋았어 데미지 0으로 게임을 클리어하는분 <웃음> 여러분들 잘 보셨죠? 그냥 잘하시는 분들 강한사람분들 모아놓으면 여러분들 데미지 0이어도 게임이 깨집니다 와, 와 선물상자 팔아볼까 좀? 어 못팔아! <웃음> 어 선물상자 못파네? 어! 선물상자 못팔아! 큰일났다! <웃음> 어! 트롤이쥬 앞에 다 맞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트롤이쥬 짜잔! 야! 야 근데 이.. 이만큼을 막았는데도 게임이 깨지네? 뭐야? 야 너무 세다 시청자분들 진짜 아 역시 기어버스랑 소사이언 그리고 미오크가 너무 사기다 야 진짜 저 캐릭터 너무 좋다 하지만 우리 선물 상자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실무 없어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 시청자분들과 VIP 서버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공개서버에서는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는 여러분들 vip서버에서 시청자분들과 같이 제가 방송할때 말을 하고 한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은 공개서버에서 이거 하시면 안됩니다 욕먹어요 트롤링이라고 네 그냥 여러분들께서 한번쯤은 해봤으면 하는 그런걸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대신 진행을 해드린거예요 <웃음> 음 좋아 클리어했구만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게임이 끝나버렸어 데미지 0으로 클리어했군 돈도 14,300원이나 있다 어 뭐야 이 보스 안나왔었네 우리 미니보스 등장 한번 해봐 바로 바로 끝내주지 우리 캐릭터들의 엄청난 힘을 보여지 이게 5성의 파워다 나와라 미니보스 나오다가 죽겠는데? 어 나왔다! 등장 미니보스 퇴장! 사라졌다 헐. 자 이렇게 오늘은 한번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봤어요 어? 절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네 공섭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백나른이었습니다